시간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. See 하는지 너를 위해 저 꽃을 만들고 너를 위해 하늘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Okay.